그럼 오늘은요 또 특별한 강사님 특강이 준비되어 있죠 자, 불황을 이기는 OBM 화법 바로 김효석 박사님이 지금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어, 좋은 이야기로 우리 어, 판매를 업 시킬 수 있을지 김효석 박사님을 큰 박스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채팅도 하면서 강의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 제가 반가움은 1번, 안 반가움은 2번 누르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아, 예, 가장 먼저 눌러 주신 어, 강의 석임의 강의님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예. 빨랐어요. 빨랐어요. <웃음> 채팅 빠르기만 해도 선물이 갑니다. 반갑습니다. 불황을이기는 어, OBM 설득 마케팅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배경 바꿨어요. 여기 어디 가 보니까 카페가 예쁜 데가 있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 갖고 배경을 바꿨거든요. 실제가 아니라 배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 보시고요.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안을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공유됐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제 OBM 해서 오픈, 빌드브까지 배웠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픈은 호감 기억나시죠? 가까운 사람, 낯선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호감 받기가 어렵다. 기존 고객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 갈등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리브 어 빌리브 기억나시죠? 어 빌리브 부분. 근데 오늘은 무브를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냐, 움직일 거냐, 계약을 할 거냐, 판매를 할 거냐, 고객을 만들 거냐라는 부분 함께 얘기 나눌게요. 자, 고객을 처음 만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호감 관계를 갖고 또 니즈를 환기해서 제품 설명을 했어요. 어, 이제 판매 에이뤄어야 되잖아요. 계약 해야 되잖아요. 어, 무브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핵심을 정리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고객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반드시 클로징에서 우리가 해야 될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채팅으로 맞춰주실래요? 클로징 단계에서 하늘이 두쪽 나도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 한번 볼게요. 어, 여러분이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될거 클로징에서 반드시 해야 될거 고객 계약을 하기 전에 권유 약속 지키기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 가기 내용은 아니어서 인사를 크로징 해 해요? <웃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웃음> 칭찬은 오프닝 때 크로징 때이될거 크로징 때이될거 뭐가 있을까요? 확신 어, 확신도 좋겠는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약속하기 반드시 감사 인사 아 이거 어렵구나 이 이거 어려운 거구나 미래 장점 없네 어예 알려드릴게요. <웃음> 아직도 마침문이 없어. <웃음> 언제 드릴까요? 어 이것도 좋네. 어, 실력 기대효과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은요. 정리입니다. 요약정리. 요약정리. 어, 우리 용아민분들이 했던 얘기를 한번더 해야 돼요. 이게 앞에서 했으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한번더 해야 돼요. 어, 요약정리.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만남을 할 때도 그렇고 앞에서 했던 얘기 기억 못 하거든요. 한번 요약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퀴즈 드릴게요. 자, 1번. 1번은 요약 정리할 때 고객이 메모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말한다. 2번. 메모 못할 정도로 빨리 말한다. 자,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1번이지, 2번. 눌러주세요.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네. 아, 1번이냐, 2번이냐. 자, 1번이냐, 2번이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번, 대부분 1번이 많죠? 대부분 1번이 많아요. 그죠? 1번이 많습니다. 아마 고객이 기억할 수 있게 천천히 말하시는데, 뭐 정답이라기 보다는 이제 저의 대답은 달라요. 저는 2번입니다. 2번. 후루룩 얘기합니다. 인숙향님이 최초로 2번을 눌러주셨어요. 인숙향님께 선물 주세요. 인숙향님께. 2번 눌러주세요. 처음으로. 저랑 의견이 같아서. 뭐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아, 저는 왜 2번이냐면, 왜 1번으로 하면 안 되냐면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요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싶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거는 감성이에요. 감성. 이성을 자극하면 밀어요. 더싼 데가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데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말을 천천히 하면 머릿속에서 계산해요. 아, 그렇구나. 가면서 봐. 내가 좀 생각해 볼까? 인터넷에 있지 않을까? 다른 브랜드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 분양 상담사 하는데 있잖아요. 분양 상담 이렇게 모델 하우스에서 막 브리핑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도 이 강의를 했더니 100% 공감한대요. 자기가 막 브리핑하는데 메모하는 사람치고 그날 도장 찍는 사람 없대. 요 <웃음>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도장을 찍잖아요. 홈쇼핑이 예를 들어볼게요.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이 크로징 때 말을 천천히 하나요? 겁나 빨리 하나요? 어때요? 말을 천천히 해요? 빨리 해요? 겁나 빨리 해요. 막, 정신없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을, 약간 혼을 빼놔야 돼. 말을 팍! 빨리 해가지고, 어, 그 좋구나. 어, 혜택을 얘기할 때 뭐, 말을 빨리 하면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뭐, 뭐, 따발철처럼 말하라는 게 아니라, 어, 크로징에 들어왔을 때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스피디하게 호흡을 좀 빨리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이 감성이 자극이 돼요 어, 사람을 약간 조급하게 할때 선택을 잘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하잖아요 선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말을 약간 빨리 게 한번 해보세요 요약 정리할 때는 그 다음 정리한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해야 되느냐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어. 그러니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하잖아요 혜택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채팅창에 써주세요 여러분은 고객한테 혜택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자 혜택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저 맞추시는 분께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줘야 된다 아예 강미정 님 골고루 줘야 된다 김보인님 좋아요 자 송파 <웃음> 생생냄에 줘야 된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의 비슷해 자, 해운대 장사래 이민영님 선물드립니다. 해운대 장사래 이민영님 생생 내면서 줘야 돼요. 혜택을 줄 때는 근데 제 얘기는 조금 다른데 저는 혜택을 줄때 몰래 줍니다. <웃음> 조금 다르긴 한데 혜택을 몰래 주셔야 돼요. 어차피 주는 건데 주는 건데 생생 되면서 몰래 주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오랜만에 갔는데, 어머, 어, 어님, 또, 너머 언니, 이모님, 너 오랜만에 오셨어. 한달 만에 오셨지. 어, 진짜 한달 만에 그 식당을 갔는데, 기억하는 거야. 아, 그리고, 야, 오늘 그 스카프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는 거야. 아 지난번에 김치찌개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 오늘도 그거? 어, 이러면 이제 넘어가죠.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안 끝난다, 이 사장님은. 김양아! 저기 저기 뭐야 김치찌개 돼지고기 좀더좀 더 넣어 드려 어? 팍팍 넣어 드려 이런 얘기합니다 어, 근데요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진짜 많이 넣어 줬을까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먹는데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간 거지 옆 테이블에 가가지고 아저씨 거기 돼지고기 몇점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아 많이 넣어 줬으려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말이라도 이렇게 생생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 약간 돼지고기 그냥 팍팍 오늘 그 돼지고기 물 좋더라 그거 넣어 드려 이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또뿅 가게 해요 여기서또안 끝나 한숟가을딱 떴는데 이 사장님이 이렇게 오더니 눈을 찔끈하면서 계란프라이 툭 던져주고 가 <웃음> 중간에 어? 계란프라이가 중간에 딱 왔어 완전히 단골 되겠죠 이제 이집 와서 막 이렇게 식사를 안할 거야 근데 며칠 몇 달을 다니다 보니까 눈치챘어요 이 사장님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중간에 식사 도중에 계란 후라이를 항상 모든 사람한테 줘 <웃음> 나만 주는 줄 알았어 근데 뭔가 나한테만 준다고 얘기는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만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 뉘앙스 자 우리 혜택이나 프로모션이 있죠 회사에서 주라는 것만 주셔야 돼요 그걸 내가 막 사비를 털어서 주시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도 같이 망해요 나만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 저기 다른 언니는 이거 주는데 저기도안 줘요. 이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는 거지만 뭔가 지금 당신만 주는 것 같은 몰래 주는 것 같은 뉘앙스 뉘앙스 뉘앙스 홈쇼핑도 보세요. 맨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는또 하잖아요. <웃음> 근데 그게 진짜 마지막 맞기네요뭐 구성이 바뀌거나 가격이 바뀌거나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시청률이 0.1%도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와, 그러니까 오늘만 특별한 혜택인 것처럼 홈쇼핑을 봐도 세상 27년 됐는데 단 하루도 단한 시간도 특집 방송이 아닌 게 없어요 맨날 특집이죠? 맨날 특별하대 일반 방송은 언제? 해? 사람들은 특별해지길 원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주는 거지만 어차피 다 드리는 거예요 모두 드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 특별히 챙겨 드릴게요 아, 특별하게 신경 써드릴게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약간 몰래 주세요 혜택을 줄 때는 자그 다음 문제 드립니다 자 부담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자 부담을 어떻게 줘야 돼요자또 채팅창에 써 주십시오 여러분 부담 어떻게 줍니까 부담 어떻게 줘 팍팍 줘요 부담을 <웃음> 부담을 팍팍 줘요 부담을 듬뿍 줘 어, 부담을 조금 줘요 조금 줄수 있을까 무겁게 줘 살짝 줘 줄여 줘 부담 없이 왕창 덜어 없는 것처럼 약간 막 올라온다 감사합니다 좀 준다 부담 은밀하고 위대하게 적당히 심리전 나눠 어, 나왔어! 수시중앙에, 잠깐만, 정답 나왔어요. 수시중앙에, 최수양님 선물 드립니다! 맞아요. 부담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쪼개주는 거예요. 낮춰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부담을 팍팍 들리면안 사잖아요? 아유,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어차피 이제 월 단위로 먹으니까.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얼마 안 돼요? 뭐 1년으로 나누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쪼개 버리잖아요 쪼개 버리잖아요 이게 렌탈이 유행인 거 이게 쪼개서 그렇거든요 보험도 원래 연납인데 그걸 월납으로 쪼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홈쇼핑도 무이자 36개월 뭐 이런 거 쪼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라고 했을 때 부담을 적게 느낀다 그래서 혜택은 몰래 주고 부담은 쪼개 줘라 자그 다음입니다 자 마지막에 아 이제 하나 남았어 크로징 때안사 이래도 안사 이래도 안해 죽어도 안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예정일이 됐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가 예정일 됐는데 안 나오면 뭐예요? 우리 이제 이게 출산해 보신 분도 알죠? 그렇죠? 유도분만해요 맞아 유도분만합니다 자 가장 먼저 맞추신 또 해운대 장산의 윤상희님 네, 선물 드립니다 자 유도분만합니다 자 유도분만할 때뭐 맞죠? 유도분만할 때뭐 맞잖아요 뭐 맞죠 이렇게 무슨 주사 맞죠? 무슨 주사 맞죠? 무슨 주사 맞아요? 예, 촉진제, 촉진제, 어, 촉진제 맞췄어, 촉진제 맞췄어. 촉진제 가장 먼저 맞추신 분이 금천 최승현님, 촉진제 선물드립니다, 예, 선물드립니다. 예, 우리도 촉진제가 있어요. 이걸 준비했다가 아니, 고객이 살짝살짝 단사, 살짝 그럴 때 예, 촉진제를 준비해서 팍 주사를 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는게 아니고 막판에 끝까지 버틴다 촉진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익이 있으면 기대가 있고 이익이 있으면 행동을 해요 사람들은 뭔가 이익이 있어야 행동을 해요 그쵸? 아무 이익이 없으면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익을 한정없이 높일 수가 없어요 싸게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 그리고 뭐 베네핏도 한계가 있어 프로모션도 한계가 있어 그럼 이, 이쪽을 이 낮춰야 돼요 여길 낮춰야 행동이 옮겨져요 뭘 낮출까요? 자뭘 낮출까요? 자요 분모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길 낮춰야 행동을 해 이익은 더 이상 못 높여 자세를 낮춰 <웃음> 야말된다 가격을 어떻게 낮춰요? 오케이 홍수롱님 정답 홍수롱님 홍수롱님 가제 가제울점에 홍수롱님 정답 어, 정답입니다 선물 쏩니다 선물 보내주세요 자 맞아요 시간이나 기회 수량 그러니까 기회 시간 이걸 줄여야 돼요 시간을 줄여야 돼요 홈쇼핑에서 언제 매출이 높은지 아십니까? 막판에만 높아요. 우리 백화점 매출 언제 높아요? 막판에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움직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생을 상대로 실험을 해봤어요. A그룹은, A그룹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성을, 어, 이 리포터를 작성하면, 어, 5만원을 줄게. 라고 했고요. B그룹은 그냥 10만원을 줄게. 그랬어요. 5만원과 10만원. 비그룹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디가 더 많이 리포트를 냈을까요? 어디가? 어디가 많이 냈을까요? A그룹이에요. A그룹. 그죠? 맞아요. A그룹이에요. A그룹은 한정을 줬기 때문에 거의 다 갖고 왔고요. B그룹은 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런 프로모션, 시간이 없다,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이 우리 풀몬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프로모션을 걸잖아요. 그럴 때그 부분을 막판에 얘기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3S라고 하는데 어, 사람들이 계속 거절하잖아요. 아니요, 싫어요. 뭐뭐 뭐, 다음에 할게요. 이럴 때이 거절을 극복하는 3S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3S 거절을 처리하는 3S 기법. 기 법은 다음 시간에. <웃음> 거절국복3S <웃음>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크로징 정리해 볼게요. 어, 크로징 할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반드시 한번더 요약 정리하시는데 천천히 말씀하지 마시고 약간 스피드하게 빠르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혜택을 얘기할 때 아유 특별히 챙겨 드릴게요. 더 신경 쓸게요. 라는 이야기로 어, 마음을 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담스러워 한다면 어, 뭐월 단위로, 일 단위로 쪼개서 말씀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도 망설인다. 그러면, 프로모션, 시간이 없다, 수량이 없다.로 말씀하시면, 크로징을 더 빨리, 완벽하게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날씨 추운데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S, 거절도 꼭 하는 3S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